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투코르스 뭐라라운져 원형이라는 놈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 지금 원형이 나온데 이런 형태. 이 투정사가 어욕도이는게 있잖아요. 이렇게 자 어, 이게 뭐가 있다고 특정사가 용법이랄 게 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을 크게 나누면 명사적, 명사적 용법 여기 있고 다시 형용사적 용법이랄 게 있다. 다시, 부사적 용법이라는 게 있어. 이거 아니야. 끝이야. 명사적으로 너무 비게 잡아야 그럼 이런 용법들은 다 뭐가 있겠니? 응? 네? 봐봐. 이 명법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뭐가 있겠까 기능, 역할, 이런 게 있겠지. 당연히, 얘네들은. 명사적법은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자, 무슨 역할이 있을까요? 주어 역할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목적어 역할이 있을 거고 세 번째, 보어 역할이 있을 거야. 얘는들 이런 역할이 있고,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해석이 또 있어요. 여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해석으로 순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이 나와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예, 여기에 따른 예문이 있으면 간단, 초간단 정리가 되겠지.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명사적 보 주어 주셨으니까, 이건 어떻게 했을 때, 은는이가가 되겠지, 뭐. 은는, 은는, 뭐 많은 것은, 뭐 많은 것이 은은이가로 해석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등장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로, 을, 룰로 해석이 되겠지요. 목적어니까, 을, 를로, 어, 뭐많는 길을, 뭐하는 것을, 그다음 요번엔 뭘까요? 고니까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뭐 명사적 용법부터 한번 처리해볼게요. 자, 뭘로 해볼까? 자, 어. 자 주어로 써볼게요. 주어로. 어, 강의수해 헤엄치는 것은 무험합니다 투투투 스윙 이렇게 숙여 어디서? in the river 강에서 강에서 헤엄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is dangerous 이렇게 써볼게 됐죠?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투구점 선구가 모로스인 거냐는 얘기야 이게 모로스인 거잖아 은근히 이거 하시면 되죠? 이게. 이게 주어로 쓰였을 때 뭐지? 내가 주어로 쓰였을 때 단수 칩판단 말이야. 단수가 나온거야. 이 문장은요. 이렇게 바꿔도 돼요. 주어가 너무 불편하다. 그죠? 뭐 균형이 안 맞는다 싶으면 여기 이 자리에다 다죽어 써주면 돼요. 여기에다 다죽어 써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Is Dangerous 써준 다음에 뒤에후치시키면 된단 말이야. Dangerous 써주고 나서 다시 수스윙미아수스윙미아를 투스윙이야. 뒤에다 붙여줘도 돼요. 이렇게 여기 있니? 회색 안 하죠? 어,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써도 된다. 자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 예문 갑시다. 을룰로 해석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타자는 타자는 뭐? last to swim 뭐 하는 걸 좋아했어요? 강에서헤엄치는걸 좋아했다. to swim in the river. In the, In the river. In the river. 됐네? 가도면, 여기 뭐하 나왔니? 자, 여기에, 아이고, 가볍니? 자 목적으로, 목적으로, 목적으로. 여기 나왔죠. 목적으로 나왔죠. 여기 뭐였고, 주워요. 됐네? 그래서 타자는강에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죠 수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볼수있 가봅시다. 어. 하의 목표는, 음. 어, 아무도 해야, 생각나는 거 적어봅시다. 하전의, 퍼전의 목표는, 퍼전, 털든, 퍼전즈 에이 뭐 하는 거야? 방위적 수영하는거죠 is to swim in the river 라고 하면 돼요. 됐잖아. 이게 뭐로 쓰였어? 보로 쓰였어. 죽경 보로 쓰였다. 그래서 어떻게 했지? 도망은 법이다. 라고 했어. 자, 이 수술하는 법이다 됐지? 그럼 깔끔하게. 아, 주어 목적어 뭐였구나. 이게 명사적 법이었구나. 근데 형사적 법은 큰데 또 뭐, 뭐, 두 가지구나. 기능 역할이라고 잖아요 기능 역할. 자, 1번, 형사적 법, 뭐, 수식. 자, 정확히 숫자. 그냥 수식하면 안 되고요. 명사수식이라고 해봅시다. 명사수식. 명사수식. 뒤에서, 뒤에서 특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어, 명사수식할 때 해석은 어떻게 돼요? 능력미래의이기 때문에, 뭐, 뭐, 할,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뭐, 뭐, 하, 는, 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기게 어떤 개념에서 부다 능동미래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수식만 있나요? 두 번째, 모두 있어? 두 번째 수식? 어, 명사수식이 아니라, 이때는, 어, 설명이 있다, 설명. 아, 설명. 이 설명. 행사의 목적 수식과 설명으로 나눈다. 수식과 설명한다, 수식과 설명으로 나눈다. 설명이라는 건 보통 이제 비교법이라고 그어요 여기, 봐봐요. 설명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비, 그 다음에 풍정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꼴로 나오기 때문에 설명이라는 건 다시 동그라미 1번. 뭐가 있고요? 또 아까 얘기했는데, 어, 예정이 있습니다, 예정. 예정. 1번, 예정. 예정, 뭐말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석은 여기다 쓴다. 뭐말 예정이다. 자, 2번,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자, 의무일때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 두 번째,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좀 글씨를 짧아야 된다. 자, 세 번째요. 세 번째, 자, 반응의 의미가 있다. 반응. 가능. 반응은 뭐니? 세 번째, 뭐뭐해할수 있다가 되겠죠. 뭐뭐 할수 있다. 오케이. 또뭐 있어? 네번째, 결과도 있단다. 결과가 아니고요. 의무 자, 뭐가 있다? 의도가 있다. 의도. 자, 네번째, 의도는 뭐뭐 할 작정이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맞아 아, 운명이 있다 운명 그러니까 운명은 뭐예요? 뭐말 운명이다 이런데 어, 뭐말 운명이다라고 쓰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해요 이 해석이 아, 보통 이제 비고잉투죠 이런 거는 비고잉투 같은 거야 너희들 좀 편하게 보기 쉽게 써준다면, 이렇게 내가 뭐 해야 한다. 이거 should 나 must 같은 거, have to, 이런 거 같은 거야. 하나만 줄게 뭐만 할수 있다니까? can ya, can, be able to. 가능. 뭐만 작정이 되는? intend to 같은 거 있어. intend to. 뭐만 작정이다. 이렇게 쓸게 음, 뭐만 운명이 되는? be destined. destined to 원형. 뭐만 운명이. 알겠니? 뭐뭐 할. 뭐뭐 할. 자 타자는 이거 예문 들어볼게요. 타자는 용기가 없어, 어떤 용기가 없어, 강에서 실영할 용기가 없어라고 한번 해보자. 끝까지 타자를 가자, 우리 타자 <웃음> 용기 없어, has no bravery, bravery 용기가 없어. 자 어떤 용기예요? 아니면 뭐 커리지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커리지 알죠? 커리지 용기 어떤 용기 없어? 수염, 헤엄칠, 투, 스윙 어디서? 방에서 인더 위버 e r i v 이때,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특정사가 뭘꾸며주냐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고 해서또 뭐뭐한 수염할 헤엄칠 용기가 없다 됐죠? 그 다음에 7번 여기 1번에 예문 어구면된다 1번 걸어 다아야겠네뭐가 예를 어, 타자는 슈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어, 간단한 걸 해야 되겠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 자, 타자는 어떻게 쓰면 돼요? is. 그 다음에 to more return. 됐죠? 그리고 in the forest. to the forest 할까요? To the forest, forest, 숲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때, 너희가 알겠습니다. 이때, 이, 바로 뭐가? 어, B2가, 이 B2가, 이게 뭐가 예정이다 Begoing to 예정입니다. 됐죠? 두 어. 번째, 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타자는 The police to. 숲을 떠나야만 합니다. 지금 바로입니다. Right now. Right now. 자, 이때, 여기 나와 있는 이 투정사가, 이 투정사가 바로 뭘로 하게 다 투정사가 이거, 이 투. 슈드입니다. 반드시 떠나야 된다. 그쵸? 됐죠? 됐죠. 세 번째, 엄마 할수 있다. 강의서수영할수 있다 그러면 되잖아요. 다자는. 응? 다자는. 뭐할수 있다? Ease to swim In the 강에서 수영할 수 있다 됐죠? 미팅. 네번째 몸할 작정이다 똑같이 쓰면돼 이거 왜 이렇게 치자 타자는 어? 어떻게 어 쓰면 돼? 강에서 수영할 작정이다 자 똑같이 써놓고 이거 무명했다고 써서여러분잡아내면 되는 거야 In the r 오그리고 어, 강의에서 해겅칠 작정이다. 다른 걸 바꿀까요? 똑같으니까. 만일 사전이 제인과 결혼할 작정이라면 군나위 제인 제인과 결혼할 작정이라면 타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had to confess. 아, propose죠? 그녀에게 propose 해야 된다. propose her. 그녀에게 제안해야 된다. 알겠죠? 제안해야 Jay. 된다. 요거. 자, 뭐가의 운명이다? 타자은 다시 만난 운명이었다. h u r d o n and Jane 자그 다음에 어떤 운명이었다고요? word to uh, meet again 이랬요 meet again. Okay. 다시 만날 운명이었다. 어디서? 숲에서. in the forest 라고 쓸게요 이때 비트는 Be Destined To 원형의 뜻이다. Be Destined To의 뜻이다. 어, 이런 운명이었다. 이게 바로 뭐야? 행사적법이야. 이건 수식이지만 여러분들은 설명이다. 그지 설명. 어, 그런데 다 바꿀 수 있으면 돼요. 마지막은 으로이 부사적법입니다. 부사적법, 다시 또. 자, 봐. 1번 뭐가 있다고요? 목적. 목적은 보통 어떻게 해서다뭐 놈하기 위하여 라고 해게됩니다 모마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을 해 주면 요모마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알다시피 목적일 때는 보통 인어도 투 원형, 소일 뭐투 원형, 이런 것들이 따라가면 같은 거야두 번째 감정의 원인을 나타낼 때 이렇게 해석으로 연결시키라고 해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낼 때는 뭘 써주느냐. 감정의 원인일 때는 어떻게 써준다. 뭐뭐 하니, 또는 뭐뭐 해서, 이런 뜻으로. 뭐뭐하걸 보니 상관없어. 세 번째가 이유 판단의 근거가 있다. 이유 또는 판단의 근거로 수익되는 반드시 축측과 관련 이 있다. 여기는, 여기는 얘가 감정과 관련 있는 거고요. 감정. 알겠죠? 감정의 결과를 나타내는 형용사나, 특히 과거 분사 나오면, 투부정사는 원인이 되는거고, 요거는 판단의 근거니까 추측과 관련이 있어요. 추측, 추측을 나타내는건 단정적 추측하고 부정적 추측 두개가 있을거예요 그걸 이제 예문으로 해서 좀 이따가 만들어 볼게요. 이 판단의 근거는 뭐하는걸 보면, 뭐하는걸 보니 이런식으로. 그래서 여기 예문이 하나씩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됐죠? 다, 타자로 화났을 때 틀림없다. 이거 언저까 타자. 타자. 화났을 때 틀림없다. must be very angry. 알겠죠? 뭐 하는 걸 보니까, 음, 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타자니, to say so.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화가 났으면 틀림 없어. 이유 판단에 근거하고 싶은 거요 감정이 어느 도 맞춰가야 돼요. 타자는 깜짝 놀랐다. 자, 타자 깜짝 놀랐다. 월드,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드. 깜짝 놀랐다. 감정이 결과가 나왔네. 놀란 거야. 원인이 나와야 되는데. o 뭐하고서어어 어. 듣고서 to h e here 누구 소식을 들었어? Of her, j a 소식을 누고가 떠올랐다. 이런식으로. 됐죠? 뭐 하기 위하여. 자, 그럼 뭐 할까? 자자는 숲으 갔다. 해볼게요. 펄전, 어디로 갔어요? went to the point s c h o l 숲으로 갔어요.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j 인을 만나러 갔어요. To meet, her. 아, to meet Jane. 이러면 되지. 제인을 만나러. 숙회가 왔어요. 어마하기 위하여, 그치? 어마기위하여제 일을 만나기 위하여. 자, 다 왔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네 번째. 뭐 있다? 결과라는 게 있다. 아, 상대가 직사적 복귀 결과라는 게 있구요. 또 있어요? 또 있어? 또, 또. 조건이라는 것도 있더라. 와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 뭐. 수식, 뭐 수식이야? 형용사, 아까는 명사 수식 할 때는 특구정사 형용사의 요법데 <목소리> 형용사 또는 부사 수식 이렇게. 해석이 다가야죠. 자, 네 번째 결과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동서, 하다, 먼저 치고 그 결과 뭐, 뭐,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물론 특수용법이 있어요. 여기 포함시키는 결과적 법 중에 특수급 법이 뭐가 있냐면, 얘들아, only to 원형이 하나 있고, 네번 to 원형이 있어요. 이거 포함시키십시오. 네번 to 원형. 이렇게 나오는 거, 결과적 법이에요. 다음에, 조건은 어떻게 해석할까? 조건은, 조건은, 어, 만일, 뭐뭐, 일하면, 뭐뭐 한다면, 일하고 해석하면 돼. 조건. 어렵지 않아. 마지막 여섯 번째 해석은,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하면 돼. 뭐뭐 하기에. 몇개안 남았다? 아, 저기 다 됐어. 자,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 동사하다 아, 그 결과 와. 자 타자는 잘안았다 잘자. 그룹 이렇게 이렇게 쓰죠. 그룹 이거는 이제 뭐로 별관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요. 역시 인과관계거든요. 그국은 순차적인이 아니니 이거 따르는 거예요. 잘안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어 to be a great 어그레이트 스위머 방에서 배영 친다고 했죠? 어그레이트 스위머가 되었어. 됐지? 어, 맞잖아요. 자라나서 수영가가 된 거니까 결국은 수차례로 가죠 수차례로 갈때 이때 특정사 해석은 결과를 잠깐만요. 알겠지? 어, 자라났다. 동사했다. 했죠? 아, 동사한다. 그 결과보다 어 위대한 수영가가 되었다. 아, 수영선수가 되었다. 됐어. 다섯 번째. 자 조건 말이 머만 한다. 자, 타자니, 타자니 영어를 말하는 것을 들다면 우리는 글을 모르 외국 사람도 착각할 텐데. 해봅시다. 자, 뭐 한다면? To hear. 자, 조건일 때는 이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목적일 때는 나올 수 있어요. To hear. 누가? 타자니. 타자니. 뭘 말해요? 스피크, l 글리시 오, 타자니 영어 잘하나봐. 한국 사람 아니네. 외국 사람이었네. 그러면 어, 우리는 또는 여러분은 뭐 한다? 오두 착각할 텐데 오두 케이크 케이크 a 4비하면 a를 뒤로 착각하다 오인하다 를 그를 하자는요로 for or foreigner foreigner 외국인 foreigner foreigner 외국 사람으로 착각할 텐데 그 오마 한다면 만이 오마 한다면 자요것도 이제 단서가 있어요 이렇게 조동사 플러스 원형이 주전에 나와주면 됩니다 또는 조건을 보시면 돼요 요것도 자, 마지막 예문이에요. 효용서구사수식이죠 자, 뭐냐면, 타자니, 그 문제를 풀긴 어려워요 할 때,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 문제는, 자, 도 h 션 q u e s t h e problem. 자, is, hard, 어려워요, 뭐, 풀기가 어려워요, to s o l v 이러면 돼요. 물론, 이제, 아이디 풀기가 어려우면, for c h i l d r e n 어려 쓰면 되고, 타자니 풀기가 어려워요 할 때는, 풀 타자, 여기다 썼는데, 인상해줘도. 이때 투정사가뭘 써줬어? 어, 형용사 꾸며줬잖아. 팔, 타자, 형용사 수식. 어, 지금 해석받으요 풀기, 에 뭐, 뭐, 하기, 에했더 됐나, 그러요싹 정리했네, 그지? 투부정사, 용법. 자, 일단 세 가지로. 명사적 형용사적, 구사적. 명사적은 따갑다 필요없어. 기능력판에 주어, 목적, 도가 있다. 거기에 따른 해석들. 은느니가, 을느. 그제뭐 하는 것이다. 됐죠? 명사정법은 하나인 줄 알았는데 두 개였어. 수식도 있고 설명도 있었다. 수식은 간단하다. 어떻게 나온다? 어, 명사 나오고 뒤에 충정서가 나와. 그치? 무조건 꾸며줘야 돼. 뭐만 하는. 끝지? 뭐만 하는. 근데 어, 비주어법이라고할수 있는 이 설명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예정이고 가능의도, 운명 이런 것들이 있다. 예문다. 네, 부사정법은 이렇게 나온다. 여섯 가지. 그죠? 목적, 뭐막 위하여, 감정, 뭐뭐 하는 걸, 아, 뭐뭐 하니, 뭐뭐 해서, 이유 판단에 있는 거, 뭐뭐 하는 걸 보면, 이때는 보통 추측실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 머스트 같은 단어, 머스트비, 햇낫비, 이런 거. 이런 거 나와요. 그 다음에 결과. 결과는 어떻게 생각해다 물론 이제 어울리트 원형이나 네버트 원형, 요것도 이문이 하나로 하나 할까요? 이것도 하나로 할까? 하자는 마을을 떠났던 결정, 어디를 떠났어? 르, 퓨. 어디를 떠났어? 자신의 고향마을을 떠났다. h i s home town. 의미야. 쓸데없어. 가 home town을 떠났다. 그 다음에 only to. return. 해봐. 자, 어떻게 습합니까, 이 어, 하지만, 결국, 뭐뭐하다. 하지만, 결국, 뭐뭐하다. 결국, 뭐뭐하다. 어? 잘못 썼나요? 하지만 결국 뭐어왔 뭐만... 타자는 그 고향만을 떠났어요. 하지만 결국 돌아왔어요. 이게 열심히... 심지어. 네. 네버터 원형이면 그리고 결코 뭐어왔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버터 원형은 뭐라가고 싶은다. 그리고 그리고 결코 뭐어왔다 중요하니까 나도 메모해놔야 돼. 자, 됐습니다. 그래서 품종사의 핵심만 추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웃음> <그다시> 올라기 전에. <웃음>